시청모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일상열잠시나가 접어두고 시원하게 하는계경과 온난화의 손목이 지를 모르는 만 아름다운 자연적인 을들 눈에 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협열차 승무원 김미라입니다 먼저 이협공열차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흑색지 도심 속을 떠난 시원한 자연을 통해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개방형 광각 열차입니다. 다른 일반 열차에서 느끼실 수 없는 재미와 동양화속을 달린다는 경기를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협곡 열차는 친환경 열차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열차에 사용되고 있는 모델 전기는 천장에 있는 해안관 발전기를 통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기백호가 이끌어지는 협곡 열차와 함께 경상국도의 오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리니다 멋진 자연과 함께하실 때에는 휴대전화는 잠시 쉴수 있게 해주세요. 기 때문에 잠시 꺼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차 내에 있는 창문을 보시면 일반 열차와 달리 창문 속 굉장히 많고 요 아래 위로 오르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창밖 자연을 느끼시고 싶다고 창 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리시면 지나가는 나무나 터널에서 다치실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와 함께 동반하신 부객님께서도 어린이들이 마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람> 호차는 각기 차별로 특징이 있는데요 2호차에는 출출한 고객님들을 위해 간단한 거전한 음료수, 따뜻한 커피가 판매되고 있는 매점이 준비되어 있고요 1호차와 3호차에 계신 고객님께서는 터널을 지나갈 때 천장을 보시면 아름다운 야광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호차 천장에는 눈꽃짜리야광별을 보실 수가 있고요. 3호차 천장을 보시면 밤하늘의 별자리야광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호차 맨 뒤를 보시면 창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차가 달리는 선로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열차 3호차 맨 끝은 열차의 폭풍존이니까요. 사진을 찍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가 다니고 있는 이곳은 강원도 태백시인데요. 태백시의 첫 관광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차지리 방의 오른쪽을 보시면 차가 다니는 고리보리고그 아래쪽에 보시면 강이 통과하고 있는 또 다른 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곳은 바로 구문소입니다. 구문소는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치에서 발원한 강물이 산을 뚫으면서 생긴 성문이라고 하는데요. 기념물 417호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부문서를 지나면 무릉도원으로 갈수 있다는 학자가 적혀 있을 만큼 절경을 이룬다고 합니다. 일생에한 번쯤은 가봐야 할 관광 명소에도 올랐다고 하니, 이해가 되신다면 부문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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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물은 소나 말이 아니라 사슴과 동물인 엘크 사슴이라고 합니다. 이 엘크 사슴은 원래 캐나다나 북미, 고지 산림지대에 살고 있는 사슴이라고 하는데요. 몸집은 최대 200에서 500km까지 나가고 뿔도 그만큼 커서 주로 녹용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목소리>